축복받은 것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그도 해주시는 것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무대를 준비하면서 저희 크루 오스피셜스가 정말 열심히 해줘서 이 무대를 꽉 채우실 수 없고요 감사합니다. 저희 우승샷사인데, 힘, 아, 정말 열심히 했다고. 제가 명예 단장인것거든요 아 그리고 다녀와서 이 친구들과 아 와, 이것저것 해보려고요. 아 아, 좋죠? 예 영상 같은 것도 많이 올리고, 작품 아 하나 만들어서.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제가 잘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또 제가 아까 사실님 발라드 부르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. <웃음> 네, 그래도 음원은 정말 잘 하던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안 왔죠? 그리고 엔디은 역시 귀염대였죠? <웃음> 아 엘리시온 답대 보여드리고 처음 아닌가? 그쵸? 네 이것만 에보니까 좋죠? 네 저도 비현전은 정말 하고 나면 짜릿합니다 여러분들이 신나는 모습을 저도 이렇게 보니까 비현전한 무대 네 정말 다시 한번 다른 걸로 재원 형이 만져주지 않을까 <웃음> 그쵸 장은요? 펜지로 널 기다리는 건 언제나 스윗타임 <웃음> 다시 한번널 기다리는 건 언제나 스윗타임 <웃음> 그러면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돌아와서 스윗타임을 한번더 열어야겠네 <웃음> 열어줘요? 멤버들이랑 하니까 더 좋지 않나? 다할하요 다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 이제 너무 아쉬우니까 사진 촬영을 하러 볼까요 자, 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. 아, 알겠어. 여기, 여기 앞에 컷좀더 나오셔야 되니까.